자, 여러분들 뭉티기 하면 대구죠? 오늘 찾은 집은 어, 대구의 너구리 식당. 예, 뭉티기를 먹을 겁니다. 예.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여기는 등골 요거를 어, 또 따로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좀 예, 드실 수가 있어요. 예. 대구 뭉티기. 그리고 어 간천여 12,000원 그리고 등골 12,000원 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 역시 뭉튀기 특징은 여기 장이죠 찍어먹는장자 네. <웃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찾아보다가 어, 대구가 이제 뭉티기가 원체 또 유명하잖아요 어, 또 많이 있고 근데 그중에 이 집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그 제가 찾아볼 때 소골이랑 이 천엽 간을, 예, 좀, 구매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소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고 따로 먹더라도 좀, 좀, 많은 양을 좀 먹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 욕구가 좀 충족될 것 같아서 오늘, 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는 역시, 아, 참소주. 아, 이야. <목소리> 보세요. 이게 대구 뭉팁입니다, 여러분들. 야, 안 떨어지잖아요. 찰기가 있고, 아. 아. 아. 아. 역시 참소주. 음. 아. 음. 또우야 oh. 아픕니다. 아. <웃음> <야>, 안녕하세요. <웃음> 아, 그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또 여기서 또왠지않게또 아, 구독자분을 또 만나게 됐네요. 아. 야 진짜 찰짐이 와, 이거는 어마마 어한짜 와. 공장만약에해 들어가 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야네. 그그그그 해소 사람 아무섭다 어우야. 아이고. 얘기도뭐하고 뭐라고 이뭐 이제 그 소골. 반인가가 늦쯤에서 나한테 전화해서 를 사무실에 들어가는 얘기를 대지가 오식아 저는 소골 드셔보죠.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야,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게. 아. 이야다 이거 타고 데 아, 대신 아유, 감사합니다. 어유, 좀 거를 고 소골. 아예 간. 아 간에 일장 또 봐봐. <놀람> 어, 그 누가 어래 하나 그누구라근윤이되세어요 누구? 근윤성이와 광장속하다가 그안되지 이거 진짜 고소합니다 그럼 너가 가론 아유, 간은 또 뒤에 살짝 달달함이 싹 들어와요. 저녁, 씹는 어? 어. <놀람> 식감이 좋은 저녁. 음 간은 딱 부드럽게 딱지면서 고소한 느낌 그리고 뒤에 오는 달달함이 좋다면 천엽은 이게 딱 들어가서 이 씹는 이턱 네. 어금니와 턱을 내도 아, 예. 즐겁게 합니다 이야기. 씹는 질감으로 아아 최고다. <웃음> 음. 아, 원 내가 래 대구 뿐이세요 예. 아. 네. <웃음> <웃음> 가 대구예요. 외가집이 대구여 가지고. 네. 두류동이 외가집이여 가지고. 네. 자, 우리 또 음. 구독자분 계신데 구독자분 직권할 수 있도록 살짝 고개를 어가지고 예. <웃음> 어, 사라지는 마술 한번. <웃음> 예. 예? 예, 요새 잘안 했었는데. 자, 저희 트레이드 마크죠. 쓰리 예. 사라지는 마술. 자, 살짝 이쪽 각도로 구독자분 세요 자, 에이, 사사. 음. 만약에, 만약에 둘이 처에 가. 와. 그럼 좋네. 골도 그렇고. 이도혼고아나 음. 미치겠다 진짜. 하는 이네가 자. 고기 묻고 싶은, 막, 아들한테, 이거, 아들한테 묻고, 막, 고 계란을 넣어, 막, 계란을 묻고, 니가 철가 그래갖고, 니는, 한다, 이라. 그러면, 은 돈이, 크게 필요가 없다, 이라. 그럼, 그럼, 내가 말아봐라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어버린다. 근데, 근데, 내가아 지금, 누리처초에가쁘자그럼면누 혼자 는다 너. 거어간내야내내다 밖에 나가. 일 너무 빨아지고 막. 나러네 지금 간 신선도가 거...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 진짜상데있자 다음에야. 그 <목소리로> 야. <웃음> 아우좀물렇게 뒤에 달달한 맛이 이렇게 쫙퍼지 아, <웃음> 그래. 어, 뭐? 해가지고, 만들어서. 라집수보는거잖집수보다고사우라가가 하루가 하고 집수 하루가 하고. 헬리. 내가, 내가, 여 너가 안 하잖아. 이거. 여가에식기질어가지고 너. 너가 가 소라 분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시골에. 시골 타서 빛을 그 분장을 하나 만들어주하아미치겠수 계속 들어아가하가나모르마하 그러게 한 사람만 도달라지안된다고한 사람은 그어 우리 우리 그죠 머리속서 아니 그죠 그렇지? 두 사람만 가져오도 그죠 <목> 세사람씩묶고가고 했는데 그걸 이 아니 그꽉 있네요 아유.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사람이에요 아홉 시에 예 네. 그래가지고 서이 그죠 맛사람나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반죠 같이 해야 죠 같이 묶어. 일단 그죠 고기 그죠한 사람 짜리 자다나나어이 아.. 아.. 아.. 아.. 아.. 동해아니 남는 게 없어 그거너가 안이 돼고 응. 아 그러면서 그래 자 <yan saturation> <S them> 음.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어. <웃음> 아, 이게 먹 배탈 수 있었어. 어. 에 아, 이 아, 옛날에 옛날 그다 아, 연한 탕국 이것도 어디다 가 막히네. 음. <웃음> 네. 사장님참한 병만 더 주세요. 진짜 안주 자체가 이게 한 병으로 끝날 그 안주가 아니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병으로 끝날 그런 안주가 아니에요, 진짜. 아... 참, 참 여러분들 그 지역 소주라는 게 있다는 게 진짜 엄청 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행 가거나 그 관광지에 가면은 그 지역 소주 한병 정도 해가지고 주문하는 거, 예, 네.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웃음> 옆에 저희 구독자분은 참이슬에 드시는데 방금 멘트를 들으셨나봐요 소주 기운이 맞춰서 이제 드시는 게 좋죠 근데 혹시나 나중에 다른 지역 놀러 가시면 거기서 지역 소주 한병 정도 주문해 주시는 거 그런 거4 0가이이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도러면시이라 그럼 내가 아침부터 이야기해라. 아, 이름아부터래 아, 그들부터 이야기해 아, 이야기해 아, 그들부기그 아, 이이부이 아, 야그이야이게 다. 그그 네. 너보다우리 음. 음. 했는데 이게 야가래도서 풍기는 이 부드러움 를 진짜 최고다 아 근데 따로 아니, 이거, 이거, 여기 이기찍어먹어 여기 찍어 먹거라 여기 찍어 먹어거 이거, 이이거거이 이거, 이이이 아, 나골 미치겠다.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네, 네. 네, 이 네, 네. 어. 어. <목소리나> 그래갖고, 한참 동안. 그래갖고, 한참 동안. 그래한 번을 보까갖고깔더라 이게. 라 그래갖고, 이 아, 가야 그러니까. 음. 인마. 아, 니가 또, 니가 가 또, 가 또, 가 또, 니가 또, 니가 또, 니가 또, 니 어. 금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그죠? 아 남길 수가 없다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대구 쪽 놀러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봐서는 대구 이쪽에서는 뭉티기라는 이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절대로 고기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상태가 진짜 성격이야. 최고입니다. 선도도 어. 그렇고 맛도 그렇고 아. 제 음. 대구에 음. 오시면 뭉티기는 혹시 생고기를 좀 드실 수 어. 있는 분이거나 아니 뭉티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오시면 무조건 드시고 가세요. 진짜 음.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골 그리고 이간 천엽을 아예 서비스 서비스가 아닌 어,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시니까. 어. 예. 무조건 상태 좋은 것만 이렇게 좀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아까 화장실 가면서 들었는데 여기 아주머니께서 상태가 아예 조금이라도 안좋으면 아예 판매를 안하신다는 예. 어떤 진짜 어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 어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대구 오시면 어 뭉튀기를 한번 드시고 좀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여기 너구리 식당 꼭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목소리> 어우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네.